그러니까 이제 높게 뜰라르면, 높게 뜰라르면 이제 여기서 멈추는 느낌하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멀리서 살짝 떠서 이렇게 날라오는 식. 네. 이게 조금 지금은 이제 높게 떠서 보니 이걸 다찰려고 너무 높게 떠서 몸이 오줌 엉켰거든. 근데 조금 앞에서 떠갖고 이렇게 날라가면서. 뛰어 멀리서 이렇게 날아가. 네. 계약을좀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얘네들 침내가쫓겨 이유는 어. 그 얘기예요. 쫑쫑 하는 여기서부터 조금 여기서부터 멀리서 갖고여기서부사방 맞추는 인 거죠. 멀리뛰요멀리 멀리뛰어 야채가 생겨가지 멀리뛰어 야채가 생겨가지 멀리뛰어 야채지어 야채가 가지고멀고이 일반인들은 발을 찾는지 안 찾는지를 안, 찾는지 안 보여. 여기서 짧게 떠갖고 여기서 맞으면 발이 뻗어지지도 않는 거야. 근데 깨진 건 있어. 안 보여 사람이.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우리가 표현 얘기 그렇게 연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떠갖고 얘가 가면 어? 뭐지 하는 순간에 무슨 맞는 게 보여요. 그 정도는 일반인이 쫓아가지고. 그래서 그 연습하는 거야. 아까 발도 마찬가지로니어 발을 보이게 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좀 어렵겠지만 멀리서 떠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멀서 뜨면은 높이가 올라갈 수도 있어. 애 직진해야 된다는 거 직진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지금, 지금이 딱 좋다. 지금. 지금 정도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1번 빨도 너무 잘 보이고 2번 빨도. 지금 빵, 빵빵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가 멀리 뜬다고 여기서 가까이 떠가지고 보면 발이 뻗어지지도 않고 벌써 그냥 맞긴 맞는데 표현이 안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어찌 어떻게 와서 마스크 들어가잖아. 그치? 보이지? 한 번만 더 마지막. 네, 감자였을 때한번더 지금 잘 됐어요. 지금 너무 표현 잘 됐어.